아 o m 빨리빨리 하나아봐아무서운 아니야 계속 봐 계속 우와 뭐 맛있다. 음. 음. 맛있죠? 이 음. 케이크 휠과 음. 맛있다. 케이크가 맛있어. 저 저번 주주만 나왔었어요. 아 진짜요? 오씨. 오. 아. 성 오늘 마지막 투게이 <스테이일 웃음> 보내거든요. 빵 이름이 뭐예요? 곰물 연유빵. Thank <laughs> you. 개구리 아니야? 아, 아 잘. 보신데 개구리야. 개구리 아니냐고. 저 잠깐 보여 드려 아, 시청자 소통 중. 네네네 소통 중. 아, 진짜로? 아, 뭐라? 아, 진짜. 아. 네, 감사합니다. 야. 맛있다. <웃음> 아니야, 이거 엄청 맛있대. 양 양파리. 양파리. 양파리. 동 <웃음> 어, 아. 다 저는 절대 한 번에 못 아, 한번못 먹어. 아, 나도 한번못 먹어. 냄새만 맡아도 추울 것 같아. 런 고미있 I'm not going to do 그래? 이게라도는으면되니까 그러니까. 봤을 텐데. 없어. 서 그냥 메뉴 여섯 개를한 번에 다먹거든요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걸좋아아 제가 살면서 이런 곳에 올줄 전혀 몰랐거든요 이거는 망고 1리터 망고 아, 1리도 아이스크림 맛나죠? 아이스 근데 우리 내장한 거 맞죠? 네 여기 포도맛 있어? 집 어. 가시는데여요고 j 이가이대� m 양치 비닐 다리. 감사합니다. 맛있어요? 있어요맛요이있어요 맛있어요? 맛요 맛있어요? 요맛 어차피 그때 진성 님이 거 선택하셨던 거 같은데 딸기물 막 고르려니까 잘 꺼요 음. 또아렌지한테어 졌을 때좀 많이 분했는데 이번에 이겨가지고 대거 파져서 더 좋은 거 같습니다 저는 뭐 1라운드 때 저희가 진 거는 어색이라고 생각해서 뭐 저희보다 잘한다고 해서 생각 안했고 그냥 저희가 한번 잘하면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1라운드 때 너무 저희가 못해서 져서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에 잘해서 이길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한분상상한 한국에서 한국에서 나국에서한아에에요에서 한국에서 거국에서 한국에서 한데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거의 김 아니야 아, 이건 너무 어, 나도 찍어 <놀람> <놀람> 아, 아니, 아니, 고그 있어요. 아집중할 <웃음> 아, <말할> 수가 없어 <웃음> 어? 아, <언제까지 웃음> 아니저 <웃음> 주시는 아니, 드셔도 돼요 <웃음> 다와맛있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리 미쳤다리 이 부분이 제일 맛있었던 거. 너무 맛있는데? 마카롱 드셔보세요 마카롱이 작살로 어요 내가 진성님 여기서 태웠다 왜왜왜왜 <웃음> 왜, 왜, 그냥 왜그러데 이것도 약간의 신맛지있어 맛있네 <웃음> 무슨 의미지? <웃음> 우리 반응해야 될줄알아어말 바로 어기다거 아침 으면뭐 All right. <laughs>